서울 지역 중에 재난이야 이런 게 일어날 만한 지역이 쪽에서는 무슨 살인사건 이런 것도 나겠다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이슈를 좀 막으려면 뭔가 또 사건을 터트려 근데 그게 살인사건이래 뭐예요 붕괴 사고? 그게 붕괴인데 그냥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뭔가 안녕하세요 연수장입니다 네 선생님 네. 이번에 좀 물난리가 좀 많이 났었잖아요 서울 지역 중에 좀 약간 재난이나 이런 게 일어날 만한 지역이 있을까 예언해야 되겠네 예언. <웃음> <웃음> 제일 처음으로 잡히는건 구로구예요 구로구 이쪽은요 이런 물난리는 아닌데 어떠한 이제 붕, 붕괴 사고? 그게 붕괴인데 그냥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뭔가 폭, 폭파? 폭파 자꾸 보이거든요 가스 폭발 같은 그런 폭파의 붕괴? 이번 년에 말씀하시는 거년 앞으로 그냥. 올해 영등포에서는 불, 불... 화재 화재 사고라고 하죠 구로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영등포 구로구 강남 이쪽에서는 무슨 살인사건 이런 것도 나겠다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대중한테 뉴스로 이슈화 되는 것들이 정말 큰 사건 아니고서는 나지 않잖아요 근데 많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중에서도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이슈를 좀 막으려면 뭔가 또 사건을 터트려 근데 그게 살인사건이래 강남에 성북구에 성폭행 성추행이라고 해야 되나 뭐로 약간 그런 이런 다 따지고 보면 사건사고들이 많지 다 많+ 많은데 잠깐만 성+ 성북구로 강남. 영등포. 중구가 우리 남대문 있는 그쪽인가? 올 말에 무슨 시위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곳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 시위도 뭔가 주목 주목을 그러니까 여러 명에서 시위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1인 시위도 할수 있고 여러 명이 모여서 단체로도 할수 있긴 한데 1인 시위로 좀 보여져요. 1인 시위도 뭔가 이슈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근데 뭔가 이제 나체 같은 그런 것들이 왜 보이니? 뭐 인명사고나 뭐... 난 구로구에서 좀 많이 나와요 지금 얘기했던 곳의, 곳이 곳 제일 크게 나오는 건 구로구예요 서울시 구로구가 되게 많은데 몇몇 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운이 발생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이 이 지도를 주셨잖아요 근데 네. 이 지도를 보니까 그... 눈에 딱 가는 곳에 여기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라고 영어로 받아서 얘기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러고 그러고만 자꾸 보여. 그래서 이번에 물난리가 이렇게 심하게 났잖아요. 한번더뭐이렇게또 일어날 수도. 아마 저쪽 관악구 쪽은 지대도 지대인데 관악구는 지역 자체 의 기운을 좀 보자면 기운이 세요. 관악구 관악산이 있잖아요. 굉장히 힘든 산이거든요. 음. 관악, 산이 근데 그만큼 그거 기를 정복하면 내가 살, 살기에는 나쁘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그만큼 어려운 곳이기도 해요. 거기가 기운이 험해. 험해요. 느낌적인 자체도 그렇고, 기운도 그렇고, 사건, 사고들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이쪽 동네 자체도 좀 부드럽진 않아. 유, 유 유하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고. 재난안 휘말리려면 조심해야 될게있어요 거기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내가 뭐 거주지를 옮길 순 없잖아요 비방 비법 이런 것들보다는 휘말리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게 있었다? 생각이 난 건데 어떤 분이 가게를 매매를 하고 싶어 가지고 우리가 매매 비방법 이거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했대요 다 했는데 매매가 안 됐대 근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통상적인 거고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준 거고 사람마다 다르고 공간마다 다르고 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런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하듯이 상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전화가 이제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근데 안 된다고 <웃음> 안 된다 그래서 근데 그 곳을 내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이제 솔루션이 나온 거죠 왜냐면 기운과 사는 곳이 다 다르고 하니까 어떤 이제 준비 대비는 할수 있겠죠 사건 사고 휘말리지 않으려면 그 장소를 피하든지 뭐 밤늦게 안 돌아다녀야 되는 것도 맞고 사람을 좀덜 만나야 되는 것도 맞고 뭐 그런 것 등등등